와야 총봐 너무 멋있어 오이 네 느낌은 으윽 <웃음> 슥슥 지나가는 것마다 자열딱요 와 역시 청소장인은 도구를 탓할 수 밖에 없어요 부야부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앗압수 보기 버전은 언제 정식 출시되나요? 응.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빠와와시 자 드디어 전문가용 총을 얻었죠 오늘은 멀티 안하고 멀티 안하고 저 혼자서 이 총에 대해서 위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보시다시피 제 개인용 제트기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나면 이렇게 되는 법이죠 이카로스요제 경우에는 화산이었지만요 너도 화산 갔었니? 그리고 바다들 제 굴착 드릴 청소에 보여주신 노력과 신중함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맡길만한 최적의 인물이란 걸 알았습니다 아이 드릴 맡기애가 얘였어? 곧 알게 되시겠지만 제재특이엔 유별난 점이 있습니다 대금은 충분히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평소에 신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불안한데? 와야총봐으 너무 멋있어 와 그럼 이, 이 비행장이 개인 소유에요? 쩐다 돈이 좀없나보네자 15도로 에에에에에 에에에에, 25도. 에에에에에, 25도인데 너무 잘 닦이는 이 느낌은 뭐지? 오, 니네 느낌은! <웃음> 슥슥 지나가는 것마다 자열 닦여. 와. 와우, 베이베. 근데 이게 지금, 그 노즐이 없어요. 익스트림 확장 노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좀 세정력이 안좋아지거든요 와 그걸 감안해도 근데 너무 잘 닦인다 역시 전문가요 45도로 해볼까? 와... 미쳤다 와 짝짝 닦이네 역시 청소 장인은 도구를 탓할 수 밖에 없어요 야 이거 무려 800달러짜리 일인데 금방 할것 같거든요? 오 와 약간 진짜 되게 청소기에서 특이한 소리 나요 워터제트에서 진짜 약간 좀 위험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이 정도 수압이면은 사람은 그냥 찢어버리겠죠? 네, 살갗 닿는 순간 그냥 손가락 날아갈 것 같은데? 오 여기 바퀴 내려오는 곳인가봐요 신기 신기 제, 제 특이의 사양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군요 어 전혀 아닌데요 전 지금 제 청소기의 성능이 궁금해요 당신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예 안 궁금하다니까? 아 자랑하고 싶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난그 자랑하는 걸 꼴부기가 싫다니까? <웃음> 정작 나 자랑할 때는 막 아낌없이 자랑하면서 나, 나니까 알려준다메 또 어디갔어 이 자식 자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자랑을 해야될거 아니야 이건 뭐지? 물 뿜는 건가? 레이저 총인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이 진짜 레이저총인가봐요? 어이 비행기의 사양에 조금 흥미가 생기는데요? 아 이정도면 자랑할만하지 야어좀 멋진데? 남자들 이런거 환장하잖아 정전기 방출기래 이게 오 신기해 아니 진짜 비행기에 이런게 달려있어요? 어 진짜 엄청 세세하네요 보통 그냥 비행기다 하면 그냥 날개만 그려놓는데 이런게 실제로 있다고 해도 게임에서 뭐 전투기 덕후 이런거 아니면은 구현 안하잖아 전쟁게임 이런곳에서나 세세하게 구현하지 이런곳에서 보는거는 좀 의외군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임. 어우, 야, 귀야. 아, 야, 이거 순간 끄니까 귀가, 와. 어, 귀가 먹먹해. 급 조용해지니까 귀가 먹먹해. 깨끗해져라, 날개 배선! 그렇지. 지금쯤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 프라이미스 더 푸른 더블 나젤! 이거 말고, 쇼트 확장기 300이네. 와우. 으, 야. 여러분들 취미 생활할 중에 좀 아웃도어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희 장작분들 중에. 또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말이야. 없어? <웃음> 아 역시 우리 장작들 집돌이 집순이 희귀 코물리그 자체지. 물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모두 집돌이 집순이로 지내자고. 아또 요즘 운동 안해나 지금 게을러졌어. 확실히 또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조금씩 또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소화도 잘안 되는 거 같고. 아 요즘에 진짜 일 한다고 다른 걸를안 하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일만 하니까 죽겠어. 세이브분 많지 않나요? 세이브본이 엄청 많이 있기는 해요 세이브본이 많이 있는데 세이브본만 있다고 해서 제가 완전 놀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간단히만 생각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게 영상 검수 그리고 썸네일도 계속 컨펌하고 같이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되고 거기에 뭐 이제 추가로 어떤 계약같은거 광고같은거 문이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되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방송을 하는 것보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무엇보다 생방을 계속 해야됩니다 생방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가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생방송을 열심히 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으려고 하.. 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후원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에 크게 느끼는 건데 나는 그래도 다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돈을 좀 쉽게 버는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 나도 엄청 힘들어 그리고 사장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능렬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능률적이기를 바라는데 내가 좀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능률적인 사람이 되야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능률적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장은 진짜 뭐뭐 뭐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비록 MCN 소속이기는 하지만 MCN 자체에서도 저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다른 직장 얘기를 제가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저번 파워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직장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우리는 막 하하 웃으면서 방송하는 것만 거의 다 봤잖아요 다른 유튜버들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해서 뭐 아는 지식이 많이 없으실텐데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알아주지 못하시는 분들의 뭐 댓글이나 이런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안좋은 일들도 반드시 생기잖아요 저번에 그 썸네일 구인영상 할때뭐 싸웠다 이런 얘기 듣고 충격받으신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원래 직장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직장생활이 다 그래요 저희가 막 부당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일이면은 무조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인간관계 자체가 충돌의 연속인데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 슬기롭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서로 없으면 죽고 못사는데 그래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안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거고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 직장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 아 이게 근데 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웃음>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 병원 쪽에서 일했는데 대표 원장님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직장이 내가 저번에 그 구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모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인간적인 모독을 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넓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그 같은 인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고작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면 모를까 직장생활을 하는데 좀 거지같은 인간을 만났어 그럼 비록 잘리더라도 걔네한테 할말은 하고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을 찾자고요 그 직장 돈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아 그렇게 고통받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 근데 진짜 돈에 절박한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잘 알죠 어쨌든 요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직장을 만나서 자신의 꿈을 잘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해 아나 사장인데 자꾸 이러니까 되게 자만하는 거 같잖아 물 마시기 감사합니다 으이야 뭐 요즘에 파워시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눈치가 보이는데 파워시는 정말 멍청이 청소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더러워요 야 미친 거 아냐 야와 화나네 이게 약간 원반형이네요 딱 달라붙어 있는게 아니라 밑에가 더럽네 돌았나? 언제 수색되니 인간이 낼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조심스럽게 저택으로 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그러세요 플림 저 질문이 있어요 편집자나 썸네일러분들이 없을때 어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되게 쉽게 느낄텐데 내가 지금 요즘 영상들이랑 옛날 나 혼자 작업했을 때영상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난 그림 실력이 없는 걸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게임 스샷을 가지고 와가지고 글자를 넣어요 폰트를 찾아서, 어울리는 폰트를 찾아서 글자를 넣고 이제 효과를 조금씩 주는 거죠 색감 보정을 좀 한다거나 포토샵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배워도 기본기는 다할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장면을 쓰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센스를 키우는게 좋은 것 같아요 노하우를 영상은 주고장창 보세요 본인이 이제 녹화를 했어요 녹화는 또 연습이 따로 필요한 거고 어색하더라도 계속 찍어 그러니까 순서를 좀 알려줄게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주제를 정할 거 아닙니까?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찍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프레디가 유명하니까 프레디로 예를 들을게요. 프레디를 찍으려고 컨텐츠를 짰어. 이제 녹화를 해. 그러면은 찍었잖아. 어. 100% 엄청 어색하게 나올 겁니다 약간 말도 우물쭈물하고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영상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생영상으로만 한 200편 정도는 찍어봐야 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영상을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 하는 수준인 거예요 저는 저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둠3랑 데드스페이스 공략 영상을 찍으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 했다고요 그렇게 쌓아올린 영상이 몇 개겠어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그잘 나오지도 않은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한답시면 그잘 나오겠습니까? 영상을 어떻게 찍든 편집을 재밌게 하면 재밌는 영상이 나온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아닙니다 편집은 그냥 조미료를 첨가하는 거고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려면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으로 해야죠 편집 자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밤을 잡았다 하면 이제 그때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편집도 너무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이 좋으면은 편집을 어떻게 개떡같이 해도 재밌게 나와요 영상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재밌게 찍고 방송에서 재밌게 찍고 그냥 컷 편집했습니다 자막도 하나도 안 넣고 효과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지루한 부분만 잘랐어요 지금 조회수 150만인가 넘은 그 프레디 영상 있잖아 아프리카 시절에 찍은 공략 영상 그거 뭐 내가 편집한 것 같아? 그거 내가 그냥 다컷 컷 편집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좀 잘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100만 회가 넘잖아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담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 돈 내놔. 네. 이 값진 강의를 무료로 받아가려고 해? <웃음> 내가 너무 값진 정보를 그냥 알려줘 버렸군. 광고 받잖아요. 물름표 그건 광고주님이 주시는 돈이고요. 님들한테 받는 돈이 따로 있어야지. 왜 저기 집어 뭐야? <웃음> 근데 내가 최근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좀 어깨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청 에너지가 빨리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사람을 멀리 했었는데 최근에 푸린이 고인물그 영상 게스트로 초대돼서 찍고 푸린이랑 좀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잠깐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관련된 되게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푸린이가 해주는. 자 앞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반대쪽도 더럽니? 아, 아, 아, 떨어져, 낫! 아. 부품 샀냐고? 어, 600달러! 오케이, 장비를 좀 볼까요? 씨, 쉬... 말고. 오, 딱 600달러로 살수 있는 롱 확장기. 오, 야. 근데 여긴 가깝잖아. 가까우면 가까운 걸로 쓰는 게 낫지. 솔직히 요즘에는 유튜버가 거의 필수잖아요 유튜브 해보는 게 필수라기보다는 좀 기본 소양?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잘되는 사람은 유튜브로 전향하는 거고 오 예스 바이 다들 더 늦기 전에 한 번씩은 해봐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애매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는 안봐 사람들이 왜안 들어지니? 꺼지렴.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 잘하지 않는 게임 그런 것도 컨텐츠로 가능하려나요? 재밌게 찍으면 돼요. 재밌게. 너무 마이너한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잘하지 않는 게임은 즉 인기가 없다는 뜻이고 인기가 없다는 거는 재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만큼 또 찾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고 너무 마이너한 거보다는 먼저 대중적인 거를 먼저 파봐. 할수 있다면 근데 막 마크 이런거는 하지마라 아니 마크도 할수 있으면 하는데 그니좀그 그러니까 착각하는게 있어요 보면은 샌드박스형 게임이거든요? 샌드박스? 그니까 게임 자체를 하는거는 그 누구도 보고싶어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짜야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마인크래프트를 켜가지고 맨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버버 하면서 찍으면 사람들이 볼거같아요? 절대 안봐요 절대 어? 더러워 내 엉덩이가 파워시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못들으실겁니다 안타깝지만 아, 엉덩이가 더러운게 좋은 얘기인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이상으로 잘하는게 하나쯤은 있단 말이야 그걸 모를 뿐이지 있어 분명히 없을수가 없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영부영 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아니야 있다니까 그거를 찾는거부터 일단 해봐 적당히 다 잘하면 뭘 해야되냐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지! 좋아하는 거 일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그두 개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면은 최고죠 맘마 매야 나왜 약간 FPS 하는 거 같냐? 적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채 배선만 이제 찾으면 돼요. 이거라고? 아, 안 더러운데? 그냥 꼬리라고? 으아 공채 배선들아! 딱다 조더라! 어, 방금 뭐. 꼬리 쪽에 뭐. 아래가 반짝거렸다고? 꼬리 아래쪽에 배선? 아 엉덩이 쪽이었구나. Holy shit! 자 이렇게 혼자 허소리 하면서 오 이제 캐릭터가 확실히 구현이 돼 있네요. 혼자 청소해도 캐릭터가 보이네. <웃음> 오 되게 진짜 전문가 같다 이렇게 보니까 캐릭터가 보이니까 되게 좋네요, 그죠? 어제 저게 또 다른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셨군요.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생긴 얼룩을 청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주하게 될더 크고 이상한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경납구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집이 뭐야? 보라그용 보그드그. 일단 장비를. 300달러가 더 있는데, 엑스트라 롱 확장기를 사야 되나? 오늘 더 보아서. 아니.. 난 숏화장기부터 살래 눈앞에 살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사는 건 너무 슬프잖아? 오늘도 청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하고 어.. 헛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솔직히, 진짜 가벼운 수다라도 다 의미는 있는 법이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가 맨날 이거 녹화할 때마다 멘트 넣어야지, 넣어야지 하면서 맨날 까먹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얘기하도록 할게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